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보시면 우리 불의한 자들이 죄를 하나도 지면 불의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 받지 못하죠. 근데 어떤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칭의가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의롭게 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야 쉽게 말할게요. 지옥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믿는 자들한테 한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백성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으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시간 계속되는 주제가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코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선언하셨죠 이미 자 그런 믿는 자들은 이제 이러한 더러운 행위들을 피해야 되는 거야 이제 멀리해야 돼요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가요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것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멀리 하셔야 주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육도 중요하죠. 네. 자 예전에 그 영지주의 같던데 영지주의는 고대 영지주의는 굉장히 육을 배쳐가는 영적인 몸만 강조했죠. 우리의 몸이 왜 중요해요? 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몸을 음란에들이면안 돼요. 자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홍과 육을 다 소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 자 우리가 나중에 다시 썩지 아니할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죠. 자그렇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때 하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이 억만 성도들이 보는 앞에 파노라쯤 다 진행할 겁니다. 그때, 창피 안 당하시려면, 지금 회개하시고, 다시는 죄 지는 것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도 바빴고 현재도 바쁘고 미래도 바쁘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전혀 준비하지도 못하고 바로 지옥 가는거죠.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완전히 어떤 시스템 안에 완전히 잡혀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성경을 볼 시간도 없어. 자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러한 삶을 우린 지금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뭐죠 도대체 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깨어날 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그쵸 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민생활이 처음인데 어, 처음은 아닌데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느라고 제 사명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또 현대인들이 어떤 분들은 집 넓혀 가다가 과거에 셋방지하셋방 살다가 현재 작은 집을 갔다가 미래에 큰집가지려고 뛰다가 이제 집만 확장하다가 가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떤 걸 몰입을 하죠 성적인 것에 몰입해서 완전 지옥 백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몰입을 하다 보면 뭐예요 그걸 믿게 돼요 어떤 어떤, 자기가 동, 좋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취미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어떤 애완동물일 수도 있죠. 그게 이미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이도, 이데올력의 경도가 되어, 경도가 되어 있어요. 어 자기가 지향점. 그렇죠그 결국이 뭐예요? 그 모든 것도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의 결론이 뭐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정파를 지지하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줄 수 있는 정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을 지지해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을 탄압하지 않은 그런 집단을 우리는 정치집단을 지지하는거지 우리가 정치집단에 경도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상이 뭐죠? 우리가 어느새 뭐죠? 우리가 가야될 그것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거예요자 그래서 많은 사상들이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어떤 정파에서 결국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는 결과로 귀결되게 돼요. 그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모든 계획이 정말 교회의 파괴로 귀결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지금 어떤 흐름, 플로우에 한국사회의 또한 세계의 그 흐름에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정확히 캐치하고 그걸 끊어내는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단의 권세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돌파해 버릴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그런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네. 아멘? 네. 자 그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우리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유대인의 하루인데요. 창색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니라 이러신데요. 자, 여러분 어, 그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저녁에 시작해요. 그래서 뭐 1경을 예렙 2경을 라일 3경은 릭스 4경을 보케르라고 하고 다음에 보통 이런 우리 낮의 시간들을 1시, 2시, 3시, 4시 를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내셔야 되죠. 그쵸? 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사실은 우리가 잠중에 있어서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미디어를 좀 중단하시고 여러분 가급적 잘수 있으면 빨리 자고 여러분 힘을 받때 저는 여러분이 꿈에서라도 매일 꿈 예수님 만나서 새 힘을 공급받고 좀 하루를 이기는, 이길 기는이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 하루라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분들에게 다시금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요.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하세요. 좀 쉼의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현대가 너무나 너무나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 주일에라도 그 육을 좀 쉬어주셔야 돼요. 주일이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쉬시라고 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이 좀 쉬라고. 근데 주일마저도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언제 쉬, 쉬어요? 그러다 먼저 가는 거죠. 아까 몸이 중요하다고 했죠? 몸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 성수로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좀 쉼을 좀 가지세요. 우리 교회는 뭐, 길 성길, 교회 성길일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그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걸 내려놓고 쉼을 가지면서 좀 삶을 돌이켜보는 자기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하루에도 하루의 시작들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시간에는 하루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자 우리가 또 히브리어를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뭐죠 우리 자음만 한번 봅시다 모음 부어 보지 말고 이거 읽어보세요 아인이죠 아인 자음만 읽어요 아인 아인은 발음이 안 나요 자 근데 여기가 예 발음 나는 거죠 예, 예 짧은 발음 그러니까 예가 되죠 예. 이건 레, 뭐죠 이게 뭐죠? 르 발음이 되죠. 자맞춰보세요 뭐예요? 저도 갑자기 레쉬. 예. 그렇죠. 루바. 영어의 알 발음이 나죠. 또얘 얘, 얘 짧게 발음하는 게 이제 붙어, 붙어 있죠. 뭐죠 그러니까 레저 레. 그리고 얘는 뭐죠? 배트죠. 배트. 배트죠 그러니까. 부 발음이 되죠. 네. 읽어보면 예레브. 예레브에서 예레브. 예레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예레브에서 뭐죠? 예레브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저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예레브 근데 이 시간대를 예레브라고 해요. 우리가 대략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를 예레브 얘 예, 한번 읽어볼까 얘는 오케이. 뭐죠? 얘가 베트죠. 배트. 베트죠. 네. 그리고 베트에 예, 점이 오면 강하게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영어의 비발음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뭐죠? 바부인데 위에 점이 있죠? 홀렌바부고 위에 점이 있어서 오 발음이 되죠. 오. 이 바부는 자음인데 모음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같이 읽으면 보가 되죠. 보. 얘는 뭐죠? 코. 코프니까 그, 그 목, 목에서 나는 크 발음이 되고 이 짧은 발음을 하라는 거죠. 보케가 되죠. 레시가 있죠. 레시. 어르. 보케르가 되죠. 보케르. 보케르. 보케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예레브가 되고 보케르가 되니. 보케르가 아침이에요. 음. 자, 여러분 상당히 이제 히브리어 실력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브 보케르.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자 살고, 살자고 고살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카도시죠 자, 뭐냐면, 여기가 코프죠. 코프에 아 발음교가 있죠. 그럼. 카죠. 여기가 달래시죠. 드 발음이 되고, 바부 위에 점이 있네요. 뭐죠? 오 발음이 되죠. 카도, 다음에 여기 쉬. 시, 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니, 카도시. 시. 아니, 카도시. 따라요 아니. 아니. 아니. 카도시. 카도시. 나는 거룩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 시, 그, 레이기 말씀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카도시. 카도시. 아니. 카도시. 아니. 아니, 카도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You shall be holy. 자, 우리도 카도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카도시. 아니, 아니. 카도시. 자, 여기는 자, 헬라어는 쉽죠. 읽어 봐요. 하기오스. 여기에 강한 숨표 발음이 있죠. 아가 아니라 하가 되죠. 하, 감마. 감마니까 감마 이온타니까. 기, 오. 오미크론, 시그마. 예, 시그마. 그렇 하기오스. 하 요거 하기오스. 하기오스. 자, 보면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고가 뭐죠? 나는 에고 하기오스 에고 하기이었 에고 하기오었 에고 하기오었 에고 하기이었어하기이었하기이었어 하기이었어요. 에고 하기요기이었요에하이었고하기이요고하기이었고기이었어요에하기요고하기이었요기이었어요이요이이제 성화의 이제 세 가지 면을 보는데, 이 성화의 삶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연관이 있어요. 구원이, 우리 인간들은 뭔가 끝장 내버리고 뭐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구원을 뭐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죠. 자,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과거의 성화, 보면은, 얘는 칭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Just, uh, justification.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칭의를 해주세요? 음. 도장을 찍어버려요. 누가? C를. 성령님 음. 너는 내 후신이라 하고, 도장을 확 찍어버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우리가 신분상 성화, 칭이 되는 게 성화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현재 관계된 성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성화인데 우리가 성령이 이제 내주하죠 우리는 단지 헬퍼, 조력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죄를 멀리하고. 왜안 그러면 천국에 열쇠되신 성령님이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현재, 이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이 넘어질 때 많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죄로 말면 아마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자,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으면 지적이 되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삶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가서, 천국에 적응을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미래와 관거에 대한 성화는, 궁극적 성화라고 이건 영화랑 관계돼요. Glorification을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화는, 현재의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성화는 칭이, 영어관계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화와 믿음과 회계는 또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성화의 삶 안에서 믿음과 회계의 삶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영화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신분상 성화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분상 성화는 예수 그리스의 도 공로와 그의 의를임 획득하는 거룩이다. 신분상 성화는 칭의의 결과이다. 신분상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미 이루어진다. 신분상 성화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 구별 없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다. 신분상 성화는 실제적 성화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되고 이제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재미없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할게 없어. 자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할게 없지만 예수님 말에서 너무 재미있는 삶이 시작이 돼요. 자, 보면 말씀을 좀 봅시다.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하면 저기 뭐죠? 하기오스가 이제 따라 하기오스 하기오스가 하기오수. 완료 수동형으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읽어볼까요? 자 하나씩 해기아 네. 기. 스. 아. 메. 네. No, is. No. 일본까요 no. 시작. 헤기아스 메노이스. 메노이스. 다시 한번 헤기아스 메노이스. 메노이스. 이게 뭐냐면 having been sancti sancti sanctified 뭐냐면 뭐죠? 거룩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쵸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거룩하게 되버린 어 거예요. 완료수형이에요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신분상 이미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기오스, 하기오스의 오늘 격변화를 많이 볼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하같은 자들이 있다니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이름과 성령하시 시슴과 그룩금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음. 여기는 하기오스가 수동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해, 해. 해. 기, 기, 아, 스, 아, 아, 세, 테 수동형을 보면 이게 꼭 들어가요. 자, 빨리 읽어보시 시작. 헤기아스 페테. 네. 얘가 뭐죠? 뭐죠?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쵸? 이 주체가 누구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죠. 음.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씻긴받았고 여기 읽어볼까요? 시자 아펠루, 아펠루 사세. 사세. 시작. 아펠루, 사세. 아펠루 사세. 사세. 좋습니다. 식킨 바다고, 여기는 헤기아스, 에세. 세테. 시작. 헤기아스, 에이 세테. 다음에, 우롭다 한건 어떻게 되죠? 에, 디, 우리 디카이오스 알죠, 디카이오스. 아. 디카요세 과거 수동태요 시작. 에디카요세테. 좋습니다. 시작. 에디카요세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시슴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담 받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죠. 주체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신분상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보면 이거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죄의 시슴을 받고 성화되었고 의롭다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분상 성화를 가리킨다. 신분상 성화는 자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성화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짐을 가르친다. 그렇죠. 여기에 시슴받고 그룹감받고 의롭다 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곧그들과 우리 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뭐, 뭐냐면 얘가 그 지금 얘는 완료 수동형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헤기아스 메노이스 아까 읽었죠? 헤기스 메노이스인데 Having been sanctified in Jesus Christ Any, 여기서 Any 뭐죠? i 이죠 크리스토, 크리스토 예수 y 예엔 예, 크리스토 예수, 예, 크리스토, 예수.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헤기아스 메노이스 y e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져버리는 거예요 완료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아멘. 음. 자 보겠습니다. 또그우리가 이제 과거 능동형. 자 능동이네. 그럼 누가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음. 하나님이 보겠어요. 자 에베소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 이는 곧물로시서 음. 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음. 거룩하게 음. 하시고. 음. 여기를 읽어보면 에이아슨? 아니죠. 하기 하, 하, 기, 하, 아세 아, 예, 장모음이죠. 자 하기아세 하기아세 얘는 이제 거룩하게 해버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희는 누구죠? 가드죠. 가드. 하나님이 누구를 거룩하게 해버렸어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응? 어, 예.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제어와 세상을 막 이길 수가 없죠. 방금 하나님께서 게시를 주신 것 같아요. 늘 성령 충만하라고.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말씀으로 얘가 나오는데 뭐죠? 앤? 읽어보세요. 이거. 앤? 레마티 하시면 안 돼요. 강한 숨표가 있죠. 흘레마티. 흘레마티. 말씀으로죠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로고스가 아니죠. 자 여러분 보시고 로고스와 레마가 어떻게 여기 레마가 아니라 흐레마죠. 흐레마. 흐레마. 이것은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흐레마. 흐레마. 흐레마. 흐레마. 흐레마. 자 로고스는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을 표현을 할때 그러니까 1세기 헬라 철학 그리스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로고스란 말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로고스로 적당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것이라. 여기서 말씀이 그 로고스죠. 자 흘레마는 뭐죠? 그 레오가 레오가 말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히브리어로 뭐죠? 따바르죠, 따바르. 따바르하고 따바르. 따바르. 동의해요. 어떤 자 하나님이 즉석에서 각 개인에게 뭔가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의 말씀인데. 자, 이것은 레마의 말씀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나 의지를 다 중요여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그쵸 이게 지금 레마의 말씀과 이것도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를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원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좀더 가면 이제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어떤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지금, 그,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또 미국에 오니까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아람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 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람어 연구가 좀 활발하게 돼서 좀더그 예수님 당시로 좀 가져가서 말씀을 좀더 리얼하게 우리가 좀 해석하고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좀 영어도 힘든데 <웃음> 무슨 <웃음> 알아모는알아모냐 아니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원문에서 번역이 되면 그 진짜 의미의 30%밖에 그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영어로 되면 얼마 전달? 30%. 원? 원문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고 영어의 상구로그로 오면 거기에 또 30%니까 0.3 곱하기 0.3을 하면 1 0밖 10%도 10 안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한글 성경 만 보셔도 충분히 구원 받아요. 근데 우리는 좀더 좀 깊게 알고자 해서 원문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더 알고자 해서 이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도 미래의 아람어 연구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제적 경험적 성화인데요. Practical and Experimental Sanctification인데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나 어렵죠? 굉장히 정말 탁월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현재 그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의 모든 모든 것들은 다 타락했고 더럽죠 <웃음> 쉽지 않죠 여러분 자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할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이걸 감사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까지 또 예수님을 믿어 한참 후에 깨달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인물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내재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 도대체 내가 못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마음 속으로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기는 참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믿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엄청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모든 곳에서 도전이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란 걸 뭐라고 했죠? 완전 우리 시스템을 바꿔 버리는 거죠. 자, 죄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죠. 행동적인 면이고 감정적으로 보면 죄를 이제 슬퍼하게 돼요. 그걸 포괄한 걸 뭐라고 했어요? 회개. 자,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짜 믿음인 거죠. 근데 이것이 성화의 삶 가운데 같이 지금 계속 여러분 불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이 이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어느 행동이 이제 바뀌어가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성적인 도덕적 순결을 지키도록 하세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지키세요. 주님과 함께 그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막 정말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 정말 이 성호의 과정을 겪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때 깎일 대로 깎여야 나중에 천국 가서 생활을 잘 하실 거예요. 자, 이때 이것이 없는 진정한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특별히 학생 여러분들은 이 광란의 삶을 살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소리가 아주 적네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정말 실제적 경험적 성화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네, 네, 네, 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똑같이 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나, 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다른, 다른 이들과 같이, 같이 자지 말고 같이 오직 깨어 정신을,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 정신을 차리고, 차리고 믿는다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고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우리와 함께 하여 있자든지자기 함께, 함께 살게, 하려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원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들을 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유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언을 멸치하지 말고 범사 에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를 온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홍과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하때 함께 보존되기를 원하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무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예수 이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궁극적 성화는 사실 영화를 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지중에 오신다고 했죠. 자. 이제 우리가 그때 예수님 제림을 우리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고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자기 앞이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교회로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시나 없이 하시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유다서 24절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 너희로 그영광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께 이 우리 주,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엄과 권력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정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하다. 아멘 자빌리포서 3장 21절 시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복종하게 하실,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변하게 하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요 그럼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흠과 정과 티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는 다윗 자, 자기 부인을 범했다가 어떻게 됐죠? 폐가 망신당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냐. 대가를 지불하게 돼있다니까요자 그쵸.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이 다윗이 참 그거 빼놓고는 온전한 사람이었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자, 음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죠? 아주 세상적으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혀, 그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성 간의 일대일 자리는 아예 피하세요 자 자기 배우자 이외에 이성 간의 일대일 자리는 아예 피하세요 아예 안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연락도 안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 좀 눌러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자, 뭐죠? 그, 모세도 그랬고, 한번 주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 누구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유다 뿐만 아니라 다 예수님 배신했죠? 배신 안한 사람이, 그 누구죠? 저 안밖에 없는 건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 도망갔죠. 뭐죠? 대가는 지불했잖아요. 회개해서 받아주셨고, 다 순교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을 좀, 제가 좀, 그, 좀, 극하게 표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죄짓기를 몰려야 되는 건 반드시 죄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왜? 나중에 사단이 시도나니까, 이놈들이. 에이, 주님, 쟤, 는저지한 지었는데 왜 천국에 가죠? 그럼 주께서 그 보시죠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마귀들이 신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쉽게 제가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우리 로망 아닌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 여러분, 기쁘지 아니한가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분과 영원히 우리의, 우리를 의우리 지은 분과 영원히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9세기를 보면 20세기나 보면 아주 공산주의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학을 떼버리잖아요. 어 쟤들은 죽어도, 죽어도 굴복시킬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걔들이.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 지금 교회에 많은 유물론, 인본주의가 침투했는데, 다 내가 쫓고요. 죽음도 불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바꿀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그 세상과는 비교를 안 되는 그 거룩한 천국에서 썩지 아니할 육을 가지시고 육을 입고 우리의 창조주 대신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거 그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허은 해분에 있죠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에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말들이 나오죠? 파루시아, 에피파니아, 다음에, 아포칼립시, 아, 포 아포, 아포칼립시스죠? 자, 한번읽어볼까 이런 용어들이 나오네볼까 파루시아. 하루시아, 루시아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 아포 여기 뭐냐면 푸시죠 푸시 여기 뭐냐 보면, 보면 아포칼립... 아포칼립... 아포칼립시스라고 씨자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자 보면은 다 보면 그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영화예요 얘는 이제 사실 도착 컴이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임재현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에피파네이아는 나타나는 거죠. 나타남 발현현현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는 아포칼립시스는 리빌, 드러내는 거예요. 개시, 묵시가 있는나타남 의미가 있죠. 자 뭐냐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죠. 공중제림할 때 쓰는 게 뭐예요? 파루시아죠.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걸 뭐라고 해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파루시아. 다음에 뭐죠? 에피파네이아. 뭐죠? 에피파네이아. 지상으로, 지상으로 나타나시는 거 지상으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음에 아포,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이 드러내 리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한국어로한국어로 말하면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데솔로니가 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를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 여기에 세 단어가 다 나타나 있어요. 자, 토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미래 수동형인데요. 리빌의 아포, 읽어볼까요? 시작. 아, 아포, 칼리, 후, 세, 세테, 세타이. 야 그러면 이게 수동형인데요. 이게 있으면 수동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리빌. 우리가 게시로 갈때 뭐예요? 레벨레이션이죠. 저 여기 사실은, 아포칼립시스에서 왔어요. 자, 드러나요. 뭐가요? 이 무법한 적어가. 노모스가 뭐죠? 법이죠. 아, 이 아노모스 하면 법 없는 자죠. 법 없는. 음. 호 아노모스 하법 없는 자를 주님이 죽이시고 뭐 한다고 했어요? 에피. 자, 여기 먼저가 파루시아죠. 수, 수식에. 아루시아. 파루시아니까 지, 그 공중으로 오셔서 다음에 에피파네이아 뭐죠? 에피파네이아. 지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걔들은 이제 폐한다가 나오죠. 여기 그 지금 여기에 언어리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 언어는 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좀잘 알고 계세요. 자, 파루시아는 이제 온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 공중으로 오셨어요 공중 재림을 이제 파리루시아라고 하고 에피파네이아 지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에피파네이아라고 하고 아포칼립스 있으면 이제 리빌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여러분이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아라마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죠 아람어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죠. 여기 읽어볼까요?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쵸? 마라나, 마라나타라고 있죠. 여기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이게 원래 마라나타가 이쪽으로 거꾸로 써야 되는데, 이 폰트가 바뀌니까 또또 바뀌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이게, 이쪽이 맨 끝에 와야 돼. 마라나타인데, 이게 뭐냐면, 마란이 아람으로 주예요. 마란. 마란. 마란. 마란. 마란. 주고, 아타아타아사아사오다는 거예요. 주여오시옵소서예는 마라나타. 뭐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궁극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바라는 우리들은 마라나타하고 외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사실 마라나타는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요. 자, 근데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헬라오로는 아멘 얘가 엘르 엘후 엘에르쿠 크리에 예수 자 아멘 에르쿠 크리에 예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음.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 아멘 아멘 아엘엘 크리에 예수 자 우리가 이 마지막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모두 마라나타 외치며 아멘 엘후퀴리의 예수 외치면서 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